펭수 펜던트 제작과정 보시죠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매우 인기가 있는 펭수입니다 오늘 제품은 뭐 의뢰받은 제품은 아니고 제가 개인적으로 소장하기 위해 제작을 했습니다 우선 디자인을 어떻게 잡을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머리, 얼굴, 눈은 뭐 직관적으로 그리면 비교적 간단하게 디자인이 될것 같고요 조금 신경을 써야 하는 부분이 음, 펭수 주둥이 정도가 될것 같습니다 아, 처음 머리 부분입니다 얼굴의 외부와 머리의 내부가 윤곽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투레일로 간단하게 그려주면 됩니다 얼굴을 쉽게 그리려면 은 어, 패치라는 명령어도 가능한데 해보니까 결과가 썩 만족스럽지가 못하네요 이런 경우에는 좀 귀찮더라도 커브를 네트워크를 사용한 서페이스로 그려주면 좋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단은 커브를 다 분할해야 하는 작업이 하나가 추가가 되구요 그 커브를 순서에 맞게 클릭 클릭 클릭 하면 패치보다는 정교한 곡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눈도 역시 앞서 이용한 방법으로 어, 네트워크 커브로 서페이스를 그려주면 되구요 자 오늘의 디자인에서의 핵심인 주둥이 부분입니다 오리입처럼 입체적인 느낌을 내기 위해서 역시나 여러 방법이 있지만 저는 네트워크 커브를 이용하겠습니다. 윗입술을 이분할로 그려서 미러로 완성하고요. 아랫입술은 트레일로 간단하게 그려줍니다. 윗입술과 아랫입술을 켜서 측면의 모양까지가 잘 나왔는지를 확인하고요. 눈동자, 하고 연지곤지, 헤드셋, 이렇게 나머지 디테일을 그려주면 디자인 완성입니다. 3D 프린터로 출력을 합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주얼리 캐스팅으로는 정교함이 조금 떨어져서 이해를 돕기 위한 영상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 가지 이 프린터의 특징 하나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 제품의 경우는 SLA 라고 해서 왜그 외국인들이 뭐 카드 서명할 때나 이럴 때 빠른 속도로 이어서 글을 쓰잖아요 그런 형식으로 레이저가 이렇게 반응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레진 수조에다가 사인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인에 반응해서 그 수조 안에 있는 레진이 굳어진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암튼 음, 주물 나왔습니다. 아, 조금 아쉬운 게, 그 이미지에서 보면은 얼굴 부분하고 눈 부분에 약간 음영이 좀 살아있는데, 주물에서는 조금 평면적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아무튼 뭐, 그래도 잘 나왔고, 완성입니다. 캐릭터 제품답게 발랄하고 활기찬 느낌의 펜던트로 완성이 되었고요 특유의 팽수의 어디를 쳐다보는지 모르겠는 그 눈동자가 잘 표현이 된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